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상담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상담하시는 분에 직접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도 인테리어 부분이나 장사 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바로 알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 PD가 메일 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좀 알려드리겠다고 했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봤습니다. 포천에 사시는 김성훈 구독자님이시고요. 곱창집을 운영하십니다.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 영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나름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검색을 해봤더니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전수창업 받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혹시 혹시 전수창업 받은 겁니까? PD님?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두 개를 운영하는 것같진 않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상호명이 똑같은 데가 근데 가게의 느낌이 비슷한데 뭔가 다르고 인테리어 느낌도 뭔가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수청은 받았는데 뭔가 달라요 검색을 해서 원래 본점 곱창집하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운영하시는 곱창집하고는 분위기나 인테리어 상황이 완전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영상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제일 문제점은 여기는 가게가 아니라 사무실인가요? 너무 사무실 느낌이 나요 여기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게 여기는 곱창집인데 기름이 많습니다 근데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기름 잘못 묻으면 미끄러져서 홀라도 넘어집니다 대부분 기름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저거 제가 볼 때는 대리석은 아닌 것 같고 데코타일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을 보시면 은 옛날 그냥 일반 사무실 쓰는 거예요 저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조명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백면도 사무실 쓰던 곳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벽면 쪽에 보시면 은 휴지, 랩킨, 통이 달려 있는데 꼭 느낌이 화장실 가서 내부긴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로 인테리어 자체가 완벽하게 잘못된 집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완벽하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본점을 한번 볼게요. 본점도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집은 아닙니다. 항상 말하는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놓쳤을 수 있고. 하지만 저기는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뭔가 조금 다릅니다. 바닥이나 벽면이나 임의적으로 뭐한건 아닌데 그래도 깔끔하게만 하려고 하신 부분은 있어요 간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저희 구독자님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그냥 말 그대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곱창집 바닥면을 보시면 원래 본점은 바닥도 그렇게 미끄러운 바닥은 아닙니다 그리고 황색 조명으로 나름대로 조금 조명을 낮춰놨습니다 실내에 조명 자체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많이 밝지는 않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본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니까 본점 사장님이 해줬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인테리어를 아니면 은 본점 사장님이 그냥 있는 거 최소한으로 활용하시게끔 해준 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부위기는 만들 수 있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 구독자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인테리어 조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아니면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요걸 하셨어요 자 본점하고 저희 구독자님이 운영하는 가게 하고의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본점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은 포장마차스럽습니다 그리고 가게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이 운영하는 가게는 그냥 일반 부동산 그냥 사무실 같아요 본점의 가게 느낌 포장마차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이 운영하는 가게는 사무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곱창집은 바닥이 어두워야 됩니다 지금 있는 바닥은 너무 환하고 기름이 튈수 있어서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제가 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냥 바닥 걷어내고 우레탄을 까세요 차라리. 아니면 은 그냥 노출로 가세요. 그리고 바닥 자체가 미끄럽기도 하지만 비치는 바닥입니다. 여자분들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신경 쓰이실 거예요. 천정도 똑같습니다. 천정도 사무실 천정이에요. 그냥 싹 걷어내시고 거기도 노출로 가세요 조명 또한 똑같습니다 조명도 너무 밝아요 너무 밝으면 술맛 안 나요 그리고 너무 밝으면 여자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천장을 노출시키시고 간단한 조명으로 그냥 주황색 등으로 너무 밝지 않게 은은하게 해서 장사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판단이 들어요 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부분이 너무 환하고 하얘니까 부담이 돼요 들어갈 때 손님들은 그래서 벽은 상관없더라도 바닥이나 천장은 아예 차라리 노출로 가시는 게 낫고 앞쪽 부분 앞쪽 부분 똑같아요 사무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 차라리 앞쪽 그 유리를 다 철거를 하시고 앞쪽을 비닐 포장을 치세요 그냥 포장마차 분위기 나게끔 그러면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앞쪽을 조금 뭐 비닐 포장 쳐서 좀 뺐다 넣었다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포장마차 분위기 나고 술 마시는 분위기 나고 조명 은은하니까 술 취해도 별로 티도 안 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김성훈 구독자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놓치셨다고 봐야 됩니다.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근데 인테리어 부분도 하나도 못 챙기셨는데 음식이나 톱님 응대나 아니면 가게 운영이나 직원 관리나 이런 걸 제대로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점이 제가 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알려 달려면 알려드릴 테니 추후에도 혹시 인테리어 바꾸시고 나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담 영상을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받아서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글로만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실 분들은 동영상이나 아니면 본인의 사연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훨씬 디테일하게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